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오버워치에서 유일한 한국 캐릭터인 디바는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캐릭터 중 하나인데요 바로 이 디바와 관련한 이벤트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소식입니다 북미 디바 성은 샤렛청의 트위터에 하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버워치 본사를 방문한 사진을 올린 샤렛청은 금요일날 무엇인가가 공개된다는 트위터로 올렸는데요 이후 샤렛 청은 오버워치의 리드 작가인 마이클 츄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다음으로 준비된 시네마틱이 바로 디바이시네마틱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올라온 루시우성와 함께한 페이스북 라이브에서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고 답하는 Q&A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서 한 질문에 샤렛 청은 자신이 최근에 녹음을 하긴 했는데 비록 디바이시네마틱 관련 녹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기대도 좋다 라고 말했으며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자신이 이것에 대해서는 말할 권한이 없다 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오버워치는 일단 지금 시즌은 시네마틱을 더 이상 만들 생각이 없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다음 시즌의 첫 시네마틱이 디바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준비된 이벤트가 디바 시네마틱이 아니더라도 디바와 연관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을 예정이라고 성우분이 직접 언급한 만큼 과연 다음 오버워치 이벤트는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정말 기대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몇 년의 암흑기가 그들을 덮쳤지만 굴복하지 않고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낸 그들의 결과물인 오버워치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배틀그라운드에 관한 이야기와 배틀그라운드의 장르 배틀로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